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 뭐, 동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어,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어, 일단은, 어,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세게 내볼 때, 어, 오늘도 뭐, 2차 자각 증상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바람을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거라고, 그게 생각이 됩니다 바람을. 세게 내뱉다 보면, 막, 툭툭툭, 툭툭 하고, 이렇게 뭔가, 공기와 가스가 섞여서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약간 비릿한, 약간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공기가 섞여 공기와 가스가 섞여서 나오는, 강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근데 바람을 계속 세게 내뱉으면, 근데 바람을 세게 붙으면, 가스가 더잘 나와요. 사실은 가스가 더잘 나옵니다. 근데그 치료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해서는 안될게 가스를 무조건 뽑아내는 게 치료를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아, 불필요한 가스 그러니까 가스의 흐름 이동 그러 그러니까 창자에서 식도로 통해서 가스가 흘러나오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그 치료의 목적이지 유지시켜서 여러분들 벌써 변형된 창자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왼다리를 자꾸 들어올려서 왼쪽 상자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폐를 다시 수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런 것이 치료의 방향이지 가스를 무조건 빼낸다 이렇게 보면 물론 빼내면 속은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서, 왼쪽 창자를 자꾸 크게 넓혀주고, 폐도 어떻게 하든 수축시켜주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해가는 게, 여기서이 방향, 치료 방향입니다. 그죠? 그걸 꼭 얘기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명치 통증이다, 가스가 막 속에 콱 닿아서 복부 팽만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막, 어떡하던 가스를 뽑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막, 뽑아내고 싶은 어떤 욕심이 막, 어, 강릉게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뽑아내 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일단은 간간이 또 바람을 세게 불어야 될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식도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다. 그럼 가슴이 팍팍하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강하게 내뱉어서 가스를 좀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트림을 해서라도 좀 식도에 있던 가스를 좀 뽑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속 강하게 바람을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뱉으면 좀, 그, 알고 그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바람만 계속 내뱉다 뭐, 자바라 운동도 안 하고, 어? 왼다리도 안 들어주고, 어, 또 오른다리도 가끔씩 한 번씩 들어줘야 됩니다. 어? 왼다리 위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람만 계속 내뱉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 약간, 약간, 다양한 이차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양한 이차 바람을 강하게 내뱉으면 폐가 강하게 덜썩거릴까요? 그죠? 강하게 덜썩거리면서 창자를 강하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응? 네? 창자를 강하게 눌렀다 뗐다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가스가, 이동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스 실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강하게 가스가 막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또 위로도 또 한동안 이제 가스 실금 있는 분들은 그 위로 어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는 가스가 거의 안 나오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어 나오기, 나오, 나오면서 기 나오 나오 그냥 쭉쭉 잘 빠져나오는 게 괜찮은데 이게 막 폐로 들어가서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막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을 강하게 내뱉는다라는 뜻은 창자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폐도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창자 속에 있는 가스도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자를 움직이는 방법은 뭐, 배를 만지고 이 방법이 아니에요. 창자를 움직인다라는 거는 바람을, 폐를 움직여주면 창자가 움직여요. 창자가 움직입니다. 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또 창자가 움직입니다. 그니까, 러 막, 배 아프다 그러면 막, 그, 배부터 막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를 만지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움직여주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내버려주면 창자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들썩, 덜썩거리죠죠 그렇죠? 창자가 들썩, 바람을 강하게 내뱉으면 창자가 덜썩덜썩거리는 들썩, 느낌을 가져보신 경험을, 어. 어, 경험을 가져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발로 운동도 안 하고 다리 동작도 안 하고 뭐 모래주머니도 안 차고 바람만 계속 불었다 이렇게 되면 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이게 왼쪽 왼쪽 창자 오른쪽 창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람을 계속 강하게 불어버리면. 일단, 창자 전체가 요동을 칠거 아니에요? 창자 전체가 요동을 치면서, 뭐, 이쪽에 있던 가스는 이제 대장 쪽, 이쪽 소장에 있던 가스는 대장 쪽으로 넘어가 버릴 거고, 어? 이쪽에 있던 가스는 이제 막 요동을 치면서 이제 위장 쪽으로 넘어와서 식도 쪽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던 가스가 계속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이 왼쪽에 있던 가스가. 그러면, 이쪽 가스가 다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하면 이쪽이 가스 부족 현상이 러니까 창자가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쪽 어그까 그러니까 이쪽이 대장 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반면 이쪽에서는 계속 뽑아 올리기 때문에 폐가 막 수축하면서 또 바람을 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뽑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하 펌프 처럼 그죠 어, 자바람 운동을 통해서 뻐버 올리고 있다면 이쪽 가스가 급격히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어, 왼쪽 어, 오른쪽 왼쪽 가스의 불균형 그 압력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팽창되어 있는 오른쪽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이 팽창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스가 이쪽 어차피 팽창되어 있으니까 가스가 또 이쪽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스는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복통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가스가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을 넘어가려면 창대가 과도가 팽생되면서 복통현상이 나타납니다. 복통현상이 나타나면서 막 기분이 이상해져요. 가스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복통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압력의 불균형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복통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통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스는 원래 창자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창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건데 갑자기 뭐 인위적으로 가스는 많이 뽑아내버렸다. 진짜 뽑아낼 때 이걸 유지를 시켜주려면 만약에 강하게 뽑아내면서 이 압력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죠? 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왼 다리를 조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왼 다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면 어, 그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가스가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줘요. 왼 다리를 움직이면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던 가스가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과 들어오는 양이 비슷해지면 어, 이런 복통 현상이 나타나는 거 어느 정도 막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항상 이렇게 약간, 또 왼쪽 다리를 또 하라고 해서, 움직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다. 하루 종일 움직였다. 그거 몸살 현상이 100% 나타납니다. 몸살 현상. 왼쪽 다리가 묵직해지면서,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왜인가 하면 아직은 여러분 왼쪽 부분 왼쪽 다리 왼쪽 창자 왼쪽 가슴 이쪽이 그 정도의 양의 피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라 거죠. 너무 오랫동안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피와 갑자기 너무 많은 가스를 공급해 주면 몸이 부대끼는 현상 이게 부대끼면서 피가 안 돌아버려요. 안 돌아버리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을 막 강하게 하고, 왼 다리를 또한 번씩 들어주고 이렇게 바람을 계속 불 때는 괜찮아요. 네, 이런 운동도 가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죠? 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 평상시에 아 속이 소화가 잘안돼 바람을 계속 강하게 불었다. 그러면 이제 복통 현상이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슴 압박감. 막 가스가 막 올라오면서 식도까지 올라왔는데 못 빠져나가 버리면 또 가스 압박감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적용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줘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떠하든 제가 막 새로운 명칭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자바라 운동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뭐 2차 자각 증상이다. 이것도 뭐 제가 하여튼 처음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내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여튼 뭐 다른 데 검색해 봐야 나오지 않는 그, 어, 단어니까 어, 요 동영상에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평상시에 호흡을 할때 강한, 강한 호흡을 계속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정의할 때 운동할 때는 강하게 해도 괜찮아요 운동할 때는 자, 여, 여동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